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막 6장 보스들의 첫번째 보스 푸가노크에 대한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은 바로 이렇게 쫄몹 잡는 구간이 나오구요 아 맞아 맞아 순서 퀘스트 진행도는 네번째에서 바로 이렇게 개인 던전 들어옵니다 쫄 잡는 구간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또 두번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 다음 3번 4번 자 여기가 이제 끝난 줄 알았으나 마지막 다섯 번까지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스가 나오게 됩니다 어쿠가노크이 녀석 공막 3장 때 분명히 해치웠는데 또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자동전투 버튼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컨트롤이 애매한 던전이고 리셋 범위는 이렇게 아까 들어왔던 길로 나가서 왼쪽으로 걷다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근데 느낌이 이게 리셋 된다기보다는 더 가운데 NPC 저절로 가는 것 같았어요 공격을 하려면은 저기 메인 캐스트 버튼 좀꼭 눌려야 되고요 누른 상태에서만 공격이 됩니다 자 공격 패턴은 구막 3장 때 프라노크랑 완전히 똑같고요 그렇다보니까 공략할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때리는 타이밍 때 도망가고 이제 허공에 칼질할 때 그때 공격하고 원거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대나 구막삼정했던 것처럼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거리분들은 쿨타임 다 채우시고 한번에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허공에 칼질할 때 한번에 또 돌진해서 스킬 다 쏟아 부으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맵 자체가 어디 걸리거나 그런 꼼수가 없는 맵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정석대로 빙글빙글 돌면서 잡아줍니다 자 이거 중간에 잡다가 한번 리셋시켜봤어요 아 역시 예상대로 가운데 있는 저 NPC한테 가고요 체력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 방법을 쓰기에는 한번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붙을 때 근데 좀 체력을 많이 깎이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빙글빙글 다 잡을 때까지 도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쪽은 이렇게 화단, 화단 쪽으로 안에 돌아주시면 되고 한줄 맞죠? 데빌 체서 써봅니다. 여기 메인 보스들은 데빌 체서 썼다고 이제 방심할 수가 없죠, 이제. 아픈 건 똑같이 아프기 때문에 CC 안 걸리면은 계속 뒤로 빠줍니다. 어? 왜? 왜 죽어? 왜 죽어? 아니, 이게 왜, 와, 진짜 어이없게 죽었거든요? 녹화된 영상 다시 돌려보니까, 피 3만 아끼면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법을 다르겠습니다. HP 회복 80% 이상 해놨고요. 그리고 다시 재도전하면서 알게 된 방법인데, 우리 처음에 쫄 잡을 때, 한 마리씩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번엔 좀 방법을 다르게 해봤는데 처음에 이렇 이렇게 메인 캐서 버튼 눌렀을 때 그냥 도망가줍니다 취소하고 아마 여기 라인은 저기 쫄몹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뒤쪽까지 쭉 빠져줍니다 완전히 리셋될 때까지 뒤로 쭉 빠져줍니다 워낙 쫄몹들이 한 대당 뭐 2,200, 2,300 이렇게 큰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쫄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렇게 완전 리셋시키고 다시 맨캐스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 지정자리로 가거든요? 갔다가 이제 몹잡으러 갑니다, 알아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몬스터는 NPC한테 어그리 가있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가 끊기게 되면은 다시 원래 위치 오는데 처음에 이제 버그로? 이렇게 못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이동키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근처에 가서 몹 클릭하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밖은 안되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서 클릭 안되고 공격도 안되고 원래 위치에 가는데 이미 몬스터가 절 때렸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오죠 마지막 한마리는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나서 다시 재도전 아! 아이고 데빌체스를 안챙겨왔네 아꼭 이렇게 메인보스 왔을때 저게 눈에 보이네요 아 이거 데빌 아또 나가서 채우기 귀찮아서 자,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데블빌 체이스가 없어야지 방심 안하고 집중할 수 있을 것같으니까자 이렇게 꽃 화단쪽 뒤쪽으로 돌아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어이없게 한방컷난거조금반 피해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와저 피가 다 잡은 것 같은데 죽질 않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음부터가 진짜죠 자 이렇게 6장의첫 번째 보스를 잡았고요 잡게 되면은 지금 이동되는 공간이, 자, 봉의 땅으로 가는데, 요렇게 바로 개인 던전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자, 또 잠복 파트가 왔죠? 항상 NPC가 먼저 맞도록 해줍니다. 일장에서 안 막혔던 이제 자동 사냥 버튼이 활성화됐고요 자, 그 다음이 바로 여기 세 번째거든요? 결계 안에 세 개. 여기부터는 바로 메인 보스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메인캐할 때마다 제 스펙이랑 스킬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메인캐할때 어떻게 하는지 스킬 세팅이랑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91만 7천이고요 전투력은 능력치 보시면은 공격력이 이제 2만 넘었어요. 최근에 2만 넘겼고 명중은 45,000 지금 명중이 들어가는 신화석은 다 맞췄습니다 근데 아직 레벨이 낮아가지고 올 만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5,000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치명타가 36,000 저항이 33,000 정도 됩니다 치명타 피해는 168%구요 방어력이 5만 정도 되는데 아까 일장에 푸가노크 크리 터지니까 3만까지 버텨집니다 그리고 스킬 아 매지션 스킬 자 요거 중요하죠 달의 무게 공속을 25%나 증가시켜주는 이 희귀 특화 요거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없이 와도 되는데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흐름 외고까지꼭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달의 어, 무게 자리에 뭘 넣으면 좋을까 마력 파동을 넣거나 얼음 송곳 일단 단일 대상 공격 넣는게 중요하거든요 메인보스 상대할 때는. 아, 가장 무난한 게 땅의 변덕 되겠네요, 땅의 변덕. 쿨타임도 짧고, 데미지도 세고. 없으신 분들은 땅의 변덕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스킬이 바로 번개비에요, 번개비. 번개비는 기본적으로 기절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번개비를 미리 장착하시고요. 당연히 기본이 기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왜곡, 쿨타임 감수를 착용해줍니다. 뭐, 번개 장막은 당연히 마르금축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사용하시고요. 그 외에는 약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보라 눈보라가 사냥할 때는 무조건 쿨타임인데 여기 메인보스 전할 때는 딱히 쿨타임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빙빙 돌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절을 걸수 있도록 정신분개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공격력 증가 여기는 여기는 특화에 신속공격을 해서 어 캐스팅 시간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여기가 단일기로 공격력 센걸 넣으면 되거든요 보통 돌풍계도 많이 쓰니까 저는 이 자리에 돌풍도 많이 쓰 송개도 넣었고요. 어, 얼음 송곳이 레벨 더 높으신 분들은 얼음 송곳 넣으셔도 됩니다 뭐이 자리는 어, 연계기보다는 단일기로 딜 센거 넣으시면 돼요 붓꽃기둥 넣으셔도 되고 마루폭발 넣으셔도 되고 왜 연계기말고 단일기를 넣어야 되냐 연계기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공속이 100 이상 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cc 한번 먹이고 평타로 때리는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연계를 기본적으로 이 번개비, 누보라 쓰려면은 기본 3개 이상씩은 돼야 되거든요. 즉, 한번시 c 가잘 먹혔을 때 내가 집중력을 3개, 4개까지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공속이 됐을 때만 메인보스 할 때는 3연계 쓰는 겁니다. 안될 때는 2연계, 요거 두개만 쓰시고 나머지는 단일 공격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빙빙 도는 시간이 많고 평타 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지션은 집중력을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단일기 센 걸로 넣어주시는 게 메인보스에선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보스의 필수인 PVP 스킬, 이 80% 밀쳐짐, 영웅 스킬 무조건 한개 있어야 되고요. 뭐 없어도 되긴 한데 있어야 그나마 딜 넣을 수 있는 타임이 많습니다. 화염 해방은 저는 공격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집중력이나 방어 해제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화염 해방이 레벨이 12개예요. 10 넘어가니까 좀 스킬의 증가폭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스킬 공격력 자체를 15% 증가하는 이런 세팅을 했습니다. 특화 쪽은 당연히 여기 두 번째 갈림길에서는 강화 효과 지소 5초 증가 그 다음 공격적 가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 찍었어요 골고루 공방체 다 찍고 생명력 요걸 먼저 찍으셔야 됩니다 기사회생 기사회생 먼저 찍고 공격적 가시면 돼요